안녕하세요. <웃음> 네가해 안녕하세요. 깨보예사님. 깨부 깨보예사님. 깨부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깨보예사님이래요. <웃음> 이거 저기 닭가슴살이거든요. 닭가슴살 초무침을 하려고요. 네, 여기다 이제 물이 끓고 있네요.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. 닭 비린내가 나니까 이게 정종 좀 넣어주고요. 이제 삶을 거예요. 이렇게 해갖고. 닭가슴도 한번 씻었어요. 너무 폭 삶으면 고기가 저희하니까 익을 정도로만 살짝 삶을 거예요. 덮어. 오이는 이제 이거 닭삶아실 동안에 좀 이렇게 돌려깎해서 썰어가지고 소금하고 새콤달콤하게 절궈놔야 돼. 기질이 안 맞네. 젬그 버려? 응. 어? 젬 버려? 전 내가 먹어야지. 음. 야채를 버리는 거딨어 발맹이는안쓰는거예요 뚝대기만 음. 팔아봐잘 깎았네 응? 잘 깎았어, 잘 깎았어? <웃음> 덜래깎자 하기가 힘들어 여기 미리 좀 새콤달콤하게 좀해줘야돼 소금 좀 뿌리고 식초 뿌려주고 아 배고파 내 배고프다 이 설탕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봉으로 보놓으면요 이게 이제 새콤달콤하게 간이 배요. 닭 익을 동안에 이렇게 놔두면 돼. 새도막 내서, 이렇게 해서 이제, 썰어야 돼. 뚜껑을 열어놔야겠네. 응, 열어놓고 하면 돼. 귀엽네. 찢으면 안 돼? 찢으면 잘 안, 안 찢어져. 응? 응? 찢어봐. 찢는 게더 낫나? 잘안 찢어지더라고, 선배님. 안 찢어도 되는데. 응. 잘안 찢어지네. 이쁘게 응, 안 찢어지지. 찢어. 응. 지저분하겠다. 썰은 게 나. 음. 넓적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더 내줘야 돼 가운데. 식어야 돼. 이게 식어야 찌죠. 다 식었어요? 응, 다 식었어. 이게 이게 이게 그 닭가슴살 결대로 이렇게 찢어주면은 돼요 되게 이게 고소해요 치킨 닭가슴살은 막퍽퍽퍽하잖아 근데 음. 이거는 고소해 이렇게 삶아 놓으면은 단백질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려잖아요 누가? 응? 텔레비에서 텔레비가 <웃음> <웃음> 그래? 근육에 좋다고 닭가슴살이 그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닭가슴살 먹잖아 기름기 없는 거잘 찢어지지 음. 이게 다 찢었어요. 굉장히 이게 요 퍽퍽을 안하고 부드러워요. 자꾸 주워먹게 되네. <웃음> 맛있어갖고 부드러워서. 어이는 이렇게 짜주고. 어이는 꼭 짜줘야 돼, 물기. 이렇게 맛살. 마늘 좀 넣어주고요. 마늘.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 생강 넣어도 돼요. 한 수저만. 생강청. 식초. 설탕. 하나만 넣어볼게요. 소금. 다 넣어, 막. 양념이랑 양념 다 넣어 참기름 여기에는 좀 고소하게 깨를 좀 그냥 톡깨넣는 것보다 좀 빠진 게더 고소하게 좋아 후춧가루 한꼬지 한 고추 홍고추 파코 간지러 나도 코간지러. <웃음> 간지럽긴라네 <웃음> 채취기가 나오려도안나오네 아, 이거. 이 아까 후추 가루 넣었을 때 응, 코가 그래. 간지럽더라고. 아, 나도 그래서 그런가 봐. 또 간지럽네. 코간지러. 이제 <웃음> 음. 이게 조금, 조금 이게 지금 음 조금 식에 드시려면은 식초를 조금 더 넣으면 좋겠어요. 우리도 나도 조금 더 넣고 싶네. 이게 식초가 별로 안 쉬어가지고 두 스푼 넣는데도 이렇게만요 밥 반찬으로도 좋아요. 삼삼하니 묻혔어. 술안주에도 좋고, 이렇게 놓으면, 닭가슴살 초무침을 이렇게 해봤어요. 근데 이게, 이렇게 놓으면, 반찬이라도 먹고, 술안주로도 좋고, 괜찮네요. 오늘도 이렇게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